평화로운 물속 이라고 별론데요 제목 자체가 썸네일도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거북이 한 마리가 있고 물고기가 언제 엄청 많아요 이거는 제목이 잘못됐어요 평화로운 물속이 아니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짓겠어요 물고기 게임 물고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도 느낌이 괜찮다 오징어 게임하고 약간 비유를 해 가지고 대두식당 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거를 약간 섞어가지고 제목을 넣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썸네일도 거북이 게임이라고 하거나 물고기 게임, 오징어 게임 마크를 뭐 동그라미, 새뭐 뭐 그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면 또 눈에 들어오겠죠.